드디어 벼르고 있던 사이드박스를 배송 받았다. 해외 배송인 줄 알았는데 국내 배송으로 하루 만에 왔다. 가격은 15만 9천원. 일단은 예전에 코멧에 조립했던 사이드박스와는 다른 제품이고 구성도 훨씬 좋다. 가격도 훨씬 싸고 브라켓이 넉넉하다. 코멧은 26만원이었다는. 필요한 공구는 육각 렌치와 스패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일단 배수 구멍을 뚫었다. 내용물이 쏟아진다거나 빗물이 유입되었을 경우 난처한 경험이 있다. 부성품 중에 작은 고무 박킹이 있으니 꼭 찾아서 끼워 넣자. 박스는 상당히 커서 들고 다니기 버거우니 구멍을 내어 손잡이로 활용했다. 별 도움은 안되지만 설명서는 있다. 꼭 봐둬야 할 부분은 브라켓과 케이스가 같은 짝을 잃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에 겁먹지 말고 메인 프레임을 차대에 대보면서 어디에 어떻게 살을 붙일지 가늠해보는 게 빠르다. 12-650R의 경우는 운 좋게도 너무 좋은 위치에 적당한 볼트 자리가 있어서 개꿀이다. 뒷펜더 연결 부분 두 개의 볼트 중에 뒤쪽에 연결했다. 앞은 텐덤 발판 부분의 틈새를 이용했다. 뒷카울과 조금 간섭될지 모른다 싶은 간격이 나오는데 일단 앞뒤의 간격은 가지런하게 잘 나왔다. 각도는 시트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향성을 유지한다. 이걸 수평하게 맞추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바이크의 이미지가 상당히 처지는 인상을 준다. 팬더 연결부의 앞뒤 볼트 자리가 평행이 아닌 듯 했다. 그래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보이는 앞 볼트에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했더니 약 20mm 정도 밖으로 돌출된 것 같다. 확실히 카울의 간섭이 없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이렇게 확정 짓는다. 사이드박스에 익숙한 나는 옆으로 더 펼쳐진 게 멋있다. 적당하게 만족하는 간격이다. 게다가 윙커도 파묻히지 않으니 좌우 앞뒤의 간격이 영락 없는 전용 파체인 듯하다. 과하게 크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용량. 이 정도면 집이나 샤드 같은 메이저 브랜드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열쇠가 45도 각도로 완전히 잠기지 않은 채 박스가 고정이 안 되고 키가 빠지지도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수의 구매자가 겪은 일이다. 이럴 땐 박스를 양끝에서 붙잡고 좌우로 비틀어가면서 브라켓 고정부의 센터를 맞춰주면 된다. 한번 찾아 들어가면 그다음부턴 부드럽게 잘 들어간다. 0점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건 판매자도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판매자는 물건만 팔 뿐이지 설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